좋은 아침입니다 네. 자 오늘부터는 어, 집에 혼자 있을 때는 가능하면 죽을 먹고 이제, 이제 밖에 나가는 일정 있거나 하면 어쩔 수 없이 일반식을 하지만 자 오늘 아침입니다 아, 좋아요 자 오늘부터는 아이폰으로 한번 찍어서 브이로그를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웃음> 자 브이로그 마무리를 해봅시다 자 간단하게 점심을 먹어봅시다 계란찜이랑 그리고 죽인데 여게 이제 새우살 넣었어요 근데 묘하게 아이폰이 조금 어둡게 나오는 거 같아요 아닌가?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아뭐 업로드 공개는 아니고 예약으로 잡아놨어요 네. 오늘 일정이 있어서 혹시 안경 입것도 왔네 안경 바꿔야지 자, 이제부터 굿이부산해 이제부터 굿한. 자, 이제부터 굿이부이부터굿와부터 굿한. 자, 이제부터 굿 거의 한달한달한 자, 이제부터 굿한. 자, 이 어떡해요 <웃음> 자 집에 와서 백그다 같이 아, 오늘 되게 많이 먹었어 아안지입니다 아니 점심이에요 어제 갔다와서 게임 좀 하고 어, 하니까 치킨을 먹으니까 오, 되게 오랜만에 치킨을 먹었는데 쉽네요 쌀 넣었고 그리고 제왜 샀는지 모르겠는데 오트밀이랑 오트밀인가? 퀵 오트밀이랑 귀리를 샀어요 그래서 귀리를 좀 넣어 먹으려고요 넣어 먹을까또 맛있긴 하더라고요 자잘 먹겠습니다 오늘 점심입니다 어, 아침 챙겨 먹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음. 일단 흰죽. 흰죽 자 점심 먹고 브이로그 작업을 다시 해봅시다 야채탕 한 거예요 이거는 친구가 사다 준 커피 한잔 하면서 편집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산책을 해봅시다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